자 비판 동사와 비판 동사. 동사는 비판, 비판을 나타낼 때요. 그다음에 어 전치사 고의 의미는 이유쓰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결합된 파동사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 고가 이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이어진다. 자 동사 비판 동사 뭐예요? 너희가 알겠냐? 투사이죠. 그 투사이죠. 그 맞죠? 비판 동사. 오. 그다음 또. 아, 굳이, 게뭐있냐월프리미엄한도 어. 있죠? 아, 어. 리프로치도 있는데? 리프로치? 자, 어려울 수 있는데 다 쓸게요. 비판하다. 네, 네. 뭐 나와요? 목적어 네. 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유가 나와요. 코다면은 목적어 투가 나오는데, 여기 이유예요, 이유. 이유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 원을 뭐 때문에 목적어2 때문에 때문에 이유로 해, 이유 이유 또는 대해서 목적어2에 대해서 이런데 그래서 해석은 다 여기서 끝나 알겠니? 비싸야 돼. 자꼭 보기 건드려 나야 돼. 이게 좋은 예문들 나왔는데 아무나 그냥 생각난 대로 영자 하나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블레인게 있구나. 블레인드 빠져. 자, 얘들아, 블레이. 무슨 뜻이에요? 역시? 비난하다, 비난하다. 비난하다, 비판하다, 뭐 상관없어. 됐니? 자, 용역해봐. 그녀는 나를 꾸짖었다. 그것 때문에? 어? 학교에 어떻게 한 거야? 결석한 것 때문에. 자, 툭툭티케로, 어, 그냥 아무나영역하면 되잖아요. 그녀는 나를 꾸짖었다꾸짖었다안무거나 쓰면 돼, 저 중에서. 뭐했까 스콜, 리드, 기다렸다, 어, 미, 요에, 목적 어, 아니죠? 뭐 때문에? 학교 결석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결석한 것 때문에, 미, 비 결석하자, 앱센트, 프롬, 예스 yes, 투퍼 그렇죠? 다크 결실한 것 때문에 나를 꾸짖었다. 그럼 비난했다, 비판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여기 이제 파란색이 나요. 파란색 잘 봐요, 네. 네. 듣게 칭찬 동사가 와도 유난합니다. 칭찬에 유난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 투퍼는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칭찬 동사가 왔다. 칭찬 동사 뭘쓰도 된다, 브레이즈. 자, 또 무슨 동사 되있다 감사 동사도 감사의 당사,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 당사, 동사도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땡! 이렇게 잖아 그치? 야, 이건 많잖아. 이거. <웃음> 땡큐! 이렇게 쓰잖아. 땡큐! for your invitation.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n 테이션 a 자, A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뭐 때문에? 당신의 초대 때문에, 초대에 대해서. 그죠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죠? 또, Invitation. 그치? 너무 어려워.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칭찬하자. 자, 나는 칭찬했다. I prayed. 있으면 되잖아요. 뭐를? 나의 아들, my son. 그 다음에 이유를 하나 만들면 되지 뭐. 뭐한 거야? 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studying, English, 드 응? e y hard. e y hard. 그래서, 어, 영어 공부 어, 열심히 하는 거야. 영어 열공하는 거에 대해서, 내 아들 칭찬했다. 알겠지? 그래. 네. 칭찬 동사도 이렇게 한다. 다 아, 뭐가 나온다? 이후의 전치사 뭐가 나온다. 자, 해봐야 돼.